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더후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니까 어 굉장히 좀 쑥스럽네요 제가 2월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집을 들어오는 입구 옆에 공간이 하나 비어 있는데 아 이곳에 왠지 장식장을 놓으면 굉장히 안성맞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재빠르게 장식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피규어 장식장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문한 장식장은 두투디자인 장식장인데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여러가지 제품이 나와있습니다 아 사고싶다 벽면 장식장에 있는 이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주문한 이유는 상단에 제 로고를 각인해서 조명까지 켜지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절대 팔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제 이름을 새겼습니다 나머지 기본 옵션은 화면을 참고해주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건 기본 옵션이고요 저는 좀더 넓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화이트 색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높이, 길이, 폭 전부 다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말씀을 드려서 제작을 했습니다 가격을 보기 위해서 기본 옵션과 확장 옵션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방식이 기본은 볼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찬넬 형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총 77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이 장식장은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원하는 로고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본 옵션은 이렇게 볼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볼트 형식은 높낮이 조절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찬넬 방식보다는 미관상 보기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찬넬 방식은 높낮이를 맞추는 게 굉장히 쉬운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식장을 놓으려고 했던 곳 크기는 가로가 110cm 깊이가 40cm 높이는 2m 30cm 정도 되는데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장식장들은 전부 다 가로가 120cm 깊이가 60cm 이상이 되는 피규어 장식장들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에 있던 장식장들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장식장들을 과감하게 처분을 하고 두투 장식장에 주문을 하였습니다 장식장은 주문한 지 2주가 안 돼서 생각보다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장식장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영상 후반에 이벤트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장식장을 함께 보시죠 하단 프레임은 화이트 색상과 바퀴가 달려있습니다 상단 프레임도 화이트 색상에 제2덕후 파란색으로 로고를 새겨놓았습니다 상단 조명과 부 조명, 전면 기둥 LED, 투투 디자인. 엔제이 덕구 신넬 형식으로 변경을 하여서 3개의 받침대가 받치고 있습니다 하중은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부 조명과 하부 조명 기둥 LED 미닫이 문으로 열었다 닫았다 조명 리모컨이 달려있고요 A를 누르면 상부와 하부 조명이 켜지고 B 버튼을 누르면 기둥 LED만 켜집니다 조명이 나눠져 있어요 D버튼을 누르면 상부, 하부, 기둥 LED가 한 번에 켜집니다 I am Iron oh, Avengers Assemble 최근에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모으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DC 캐릭터들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에드폴 스파이더맨 맨 아래 칸엔 아직 컨셉을 잡지 못해서 그냥 남은 피규어들을 전시를 해두었어요. 아직 개봉하지 못한 피규어들을 전시할 생각입니다. 조명을 끌땐 발로 앞에서 제가 이벤트를 이야기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장식장을 소개시켜 드리는 컨텐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래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장식장 사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분들에게 자랑하고 소개할 만한 장식장 사진을 보내주시면 구독자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다음 영상과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